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넷쌤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배워 보려고 하는데요 레이어는 사실 포토샵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어 하나만으로도 사실 책이 몇 권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레이어에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배워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레이어들의 모습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는 이렇게 계층 관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은 실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고객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보여지게 되는 내용인 거고요. 제일 밑에 깔리는 것이 제일 뒤쪽 배경과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배경 위쪽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쌓여 있게 되면 밑에 쪽에 있는 그림이 자동으로 숨어지게 되죠. 하늘 배경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 하늘 배경 밑 위에 바로 위쪽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는 어 약간 그 뭐랄까요 비행기로 따졌을 때의 창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위에 이런 모빌이 하나 달려있고 그 위에 글씨가 있습니다. 이런 글씨와 위쪽에 있는 객체들이 밑에 있는 사진에 비해서 위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이 이 해당하는 그림에 가려진 부분이 이렇게 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해서 포스트잇이 쌓여져 가는 방향 모야, 모습으로 양모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하나의 포스트잇처럼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예제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예제 이미지에는 보시다시피 옆쪽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쌓여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경이 위에 있고요. 밑에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창이 있고 그 위에 모빌이 있고 그 위에 글씨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치를 마우스로 쭉그어 당겨 가지고 배경 밑으로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시게 된다면 배경에 비해서 이 사진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가려져서 이 사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로 다시 끌어 올리게 되면 은 보시다시피 문제없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레이어들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빈 파일 하나 열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에서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썸네일의 사이즈는 천에 천이죠. 천 그리고 해상도는72 배경색깔을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빈 파일을 하나 불러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사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 건데요. 열기를 해서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골라오도록 하죠. 이런 사진이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탭이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별도로 떨어진 이 파일을 이 이미지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동 툴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 툴로 이 이미지를 먼저 클릭 잡아주고 쭉 끌어올려서 옮기고자 하는 파일에 탭으로 갑니다 그럼 파일이 열리죠 이대로 놓으시면 안됩니다 화면 스테이지에 마우스를 옮기신 다음에 마우스를 떼주셔야 이미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어 색상이 조금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같지가 않은데 괜찮겠냐 물어봅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이렇게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된 이미지는 사진 파일 자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가 배경 위에 배치가 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파일에서 가족이라는 기능으로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올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가져오기라는 것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원본 파일을 연결시켜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X 모양으로 해서 이 사이즈를 먼저 잡아라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Shift 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변형 없이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위치면 되겠다 싶을 때 엔터를 쳐주죠. 그러면 이미지가 가지고 와졌습니다. 아까 전에 가지고 온 이미지와 별다르게 다른 건 없지만 레이어의 모양이 달려졌습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는 이 레이어 파일이 이 지금 현지 문서에 속한 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드롭다운으로 가지고 이, 있는 이미지는 이런 브러쉬 이미지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더 위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 표현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위쪽에 있는 이 이미지 가지고 왔는 것은 가져오기라는 기능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에는 브러쉬를 사용하려고 러면 브러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어 자체는 우리가 부르기에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불리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는 손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그림에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 원본을 깨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레지스터하는데 괜찮겠냐 물어봤을 때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보통의 비트맵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 그럴 때에는 원본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전 단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컨츄리 Z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이미지의 특징은요 이 이미지는 아래에 있는 이 비트맵 이미지로 불리는 드롭다운에는 이 이미지에 비해 가지고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미지 크기를 줄이고 늘리기 위해서 어. 좀 조정을 했었던 이 바운딩 박스라고 불리는 애 있었죠. 자, 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는 이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트랜스폼 기능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미지를 크기를 줄이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킬 때 사용하는 주 메뉴인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줄이고 엔터 치면 승인이 되고요. 또 늘리고 엔터 치면 승인이 되고 따 다시 줄이고 늘리고 했을 때이 이미지에는 굉장히 손상도가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이미 한번 찌그러뜨리고 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가 작아진 이미지에 적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맵 이미지가 아닌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온 이 이미지를 컨트롤 T 트랜스폼 메뉴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요이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게 됩니다. 원본 사이즈를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본 파일 이미지를 보정을 다 끝난 다음에 가져오기 기능으로 상세 페이지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크죠. 그 이미지의 뭐 색상 보정이라든지 해주고 나는 보정의 기능들을 다 쓰고 난 다음 저장을 해서 이 파일로 가져오기로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 틀에 이미지를 맞게 조정을 해주게 되면 혹시나 모르는 이미지를 늘려야 되거나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져오기라는 기능으로 훨씬 더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우리가 빈 레이어를 하나를 올려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러한 그림에다가 브러쉬로 그림을 한번 그렸었죠. 그랬던 것처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오브젝트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기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냐, 이미지 보정을 할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비어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충분히 또 다시 제가 이 그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을 만약에 어 이거 그리는 게 조금 이상한 걸 하실 때는 이 레이어 2번이라고 했는 것이 이 위쪽에 지금 그림을 그렸는 것을 담고 있는 레이어죠 이 레이어를 휴지통에 통하고 버리면 은 그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보관하면서 그 위쪽에다가 내가 자, 작업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위에 쌓아가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레이어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글씨를 쓰는 레이어인데요. 글씨를 쓸 때에는 T를 누르신 다음 화면에다가 클릭만 하시면은 글씨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나쌤의 상세페이지 강의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요. 글씨를 이동하실 때에는 위치 이동은 마우스로 글씨 커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동해주시면 글씨를 이동하실 수 있고 수정하실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위쪽에 있는 글씨 사이즈 늘리고 줄이기 하는 것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자다 쓰고 나서는 위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동툴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레이어를 누르시면 승인이 되시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엔터를 치셔도 승인이 되겠습니다. 자 글씨를 쓰고 나시면 글씨 레이어는 이렇게 T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정하실 때 앞쪽에 있는 썸네일 T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를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했으면 또다시 이렇게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승인이 완료가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여러분들의 초보적인 실수에서는 이 위에다가 나중에 뭐 브러쉬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미지 보정하는 이 툴을 사용을 같이 하시게 되게 되면 이 레이어에 쓰지 못해요라는 뜻의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안 돼요 표시가 나는데 누르셔가지고 그냥 승인을 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 레이어가 보시다시피 요런 경고창이 뜨면서 우린 또 긍정적이라서 확인을 그냥 눌러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의 브로, 어,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글씨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이용해 주십시오. 글씨 레이어는 꼭 글씨로 보관할 을 수가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글씨를 수정하실 때 용이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다음은 도형인데요. 도형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도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도형 레이어도 여기 뜨는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색상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 벡터 이미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용이하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색상을 보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글씨와 동일하게 마우스로 이렇게 브러쉬로 콩 찍어주게 되면은 비트맵 이미지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요런 레이어 모양이 나온다면 도형으로 그려졌고 이 도형은 더블 클릭을 하면 색상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레이어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반달 모양, 어, 동그라, 네모의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하는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 주시게 되면 옆쪽에 레이어 마스크 종이가 생기게 되면서 브러시로 검정색을 색칠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그림을 숨겨주게 되고. 반대로 흰색으로 브러쉬를 칠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다시 등장하는 그림에서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원본은 보관하고 숨겨주고 싶을 때에 사용하시는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모양 앞쪽에 이렇게 있고 뒤쪽에 이렇게 달린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메뉴가 되겠죠. 이거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있는 글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 그림에서 숨겨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시는 메뉴 중에서 이런 레이어의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시냐면 화면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반달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모양으로 해서 그 시, 이미지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그 어드먼스, 어드 저스트먼트 이미지 조정 메뉴가 어, 레이어로 쌓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곡선이라는 걸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 레이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상을 고정하는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까지 같이 한꺼번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은 다 이렇게 영향받게 됩니다. 아직 초보였을 때는 이 어드저스먼트 속성 레이어를 많이 이용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들이 만들어지시게 되면 실수가 될수 있으시니까 웬만하면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일 때는. 그래서 삭제하실 때는 딜리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어,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는 레이어 이펙트 기능이 있는데요. 레이어 이펙트 기능은 FX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어, 이펙트 기능을 초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림자 같은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이펙트 기능 대화창을 불러주시고 그림자를 이렇게 내가 지금 눌러놓은 레이어에다가 그림자를 추가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레이어에는 해당하는 그 레이어에는 이렇게 효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앞에 있는 눈을 감겼다가 켰다가 하시게 되면 은 화면에서 안, 발, 안 보였다가 나타냈다가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기능이 그림자 기능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충분히 알려드릴 수도 있고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업을 할수 있지만 웬만하면 많이 이용하면 이미지가 좀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수업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쪽에 있는 실습 부분에서 제가 필요할 때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 싶으시다면 휴지통으로 얘를 끌어다가 놓으시면 이펙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레이어들은 다 이렇게 계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 위에 있는 레이어에 밑에 있는 그림이 가려지게 되면 보이지 않고요 보이게 하고 싶다면 이 레이어를 위로 순서를 바꿔주시게 되면 얼마든지 위로 순서를 바꿔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어는 이처럼 계층이 중요하고 생겨있는 모양들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시니까 주의하셔서 이용해 주시고 위쪽에 있는 불투명도라는 기능이 오퍼시티라고 하는 영어 메뉴에서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투명도 기능은 말 그대로 이 내가 눌러놨는 이미지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과 이렇게 겹쳐지게 보이게 할수 있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불투명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어의 개념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